FM 102.1MHz, 순천 89.5MHz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 전남 CBS입니다. HLCL FM 와우, 지금은 갤럭시 S23 나이토그래피의 압도적 선명함과 만날 시간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.